블랙알료 맛있다고 하니까 시키고 난 지금 자기 잘생겨 보이게 찍고 있어 아 진짜? <웃음> 어, 매운 치킨도 있더라 악마만 악마 시다 악마 시다 어? 야은아? 먹어. 이 계란찜 먹어 어. 꿀꺽꿀꺽해서 해치워줄게 응? 장사 안 하는 거 아니야? 다 팔린 거 아니에요? 벌써? 망한 거 아니야? 청주교대점 그게 멀잖아요. 엄청 멀지. 똑같은 날. 내일 소라박입니다. 아, 네 거기 포장 되나요? 어. 여기 갔다 올게요. 여보 카메라 들고 가야지. 아, 카메라요. 아, 어. 아, 안녕하세요. 네. 포장. 아 예. 네 계산 먼저 할게. 홍사운드 맞아요. 아 어, 맞아요.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실래요? 네. 맥주. 아, 네네. 원래 제가 하는 거예요아 진짜요? 으악! 냄새가 나 아니다 우와. 빨리! 식기 전에 출발! 고고! 오늘은 푸라닭을 냠냠냠 추천받은 메뉴들 다 준비했지 비주얼만큼 정말 맛있을까? 먹는 놓온가운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황! <웃음> 푸라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멀리 있어가지고, 한번 가는 김에 맛있다고 한거다 사와봤어요. 그래서, 파불 치킨, 블랙 알리오, 순살, 고추마요 순살, 악마 치킨 순살, 그리고 치즈볼, 오징어튀김, 고추마요 소스, 양념 치킨 소스, 치킨무, 그리고 사이다까지. 이 원래 사이다를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, 지금 <웃음> 더워가지고, 먼저 먹고 시작할까? 엄청 시원하네 아, 근데 사이다 먼저 먹으면서 시작한건 뭐야? 지금 3년 방송 역사상 처음인데요 아주 좋네 <웃음> 아주 좋네, 기분이 없댔어 당이 들어가서 그러면 요것이 바로 치즈볼 근데 이거 아까 아내가 먹을 때는 늘어났거든요? 지금 좀 따끈따끈해서 괜찮겠지 했는데, 식었어요. 음, <웃음> 맛있네. 근데 BHC보다 좀덜단것 같고, 그 외에는 되게 비슷한 맛이에요. 먹는 김에 오징어 한 먹어볼까?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. 진짜 거맙다 응, 음, 진짜. 제 옷이랑 거의 약간,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보이네. 위장색. 식감은 좀 어묵보다 약간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고, 근데 뭐 나쁘지 않는데 저는 네뭐 나쁘지 않아요. <웃음> 자, 그러면 대망의 치킨 일단 블랙알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뭐지? 마늘. 왠지 원래 되게는 원래는 굉장히 바삭했었을 것 같은 마늘 튀김. 얘는 치킨 약간 간장 양념을 더 찍어 먹어볼까? 아니 이게 알리오 올리오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약간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약간 그막 진한 마늘 맛과 고소한 이런 걸좀 기대했었는데 그 블랙 알리오 올리오잖아요. 그 블랙이 간장인가 봐요. 그래서 그냥.. 너무 기대했나? 맛있는 편에 속하는 간장치킨 맛인데요 고추마요! 고추마요가 그렇게 맛있다고 댓글로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아, 너무 기대하고 먹나? 큰일 났네 아! 얘는... 여기 악마의 양념이 좀 묻었으니까 좀더 오리지널... 아예 묻지 않은 요런 애를 먹어봐요 네. 음. 일단 고추 향이 잘 나요. 고추 풍미가 제대로 나고, 이제 여기 있는 요 마요네즈가 마요네즈죠. 마요네즈라서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에도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잖아요. 그래서 같은 약간 슈프림 양념치킨에서 고추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슈프림 양념치킨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. 근데 순살이 다뽁살이 없어요. 그냥 다 부드러운 다리살로한것 같아요. 지면서 사이다. 오, 맛있다. 일단 지금까지의 인상은 맛있다.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제가 엄청 기대를 하고 먹어가지고 아니, 다 엄청 맛있다는 게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대를 많이 했나 봐 <웃음> 그렇긴 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맛있는 편이에요 <웃음> 악마치킨 <웃음> 여긴 기 바게트빵을 주네 얘는 약간... 되게 볼케이노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근데 볼케이노보다 숯향이 좀 적은 볼케이노랄까? 아, 근데 진짜 아쉽다 이게 왠지 다 매장에서 한번 시켜서 그막김막팍날때 그때 딱 먹으면 왠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네 어, 얘는 엄청 맵진 않고 아, 매운가? 점점 올라오는 것같아 아무튼 불닭볶음면 보다는 덜 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파불! 파불고기만. 파불고기 맛인데 약간 뭐랄까 제입맛엔 좀... 달아요 날개 먹어볼까? 어, 파불고기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진 불고기 맛이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.. 왕갈비치킨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저한테는 좀 달고 약간 좀 느끼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블랙 알리오 잘 먹었습니다! 어, 맛있는 간장치킨! 맛있는 고추향 잔뜩 나는 뭐 슈프림 양념치킨 같은 느낌? 아! 그래! 슈프림 양념치킨 보단 얘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! 볼케이노 비슷한 매운 치킨! <웃음> 맛있어요 음, 괜찮았어요 하불고기는 아니고 순살! 맛있네요! 이게 다다리살이라서 부드러워서 좋네요 그래서 순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, 드시면 되게 만족스럽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<웃음> 이거 냉동실에 넣고서는 <웃음> 해동해 먹어야 되겠다 조금조금씩 음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